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양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이런 장에서도 꿋꿋이 상승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한 기업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모베이스 요한 종목에 대해서만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상승자 한 종목 특징을 보시면 이제 엘컴텍 어, 대표적인 안전자산 관련 주죠 금 관련 주 또, ITSEN, 요두개 종목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엘컴택은, 제가 4일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900억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죠. 또, 요런 종목들, 뭐, 아주 그, 연일 상승하면서 지금 어느덧 1300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KBG가 2차전지 응극제 관련해서 23% 스마트 팩토리, 요 2차전지 또, 어, 로봇 관련된 그 종목이었죠. 이 티라유텍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이제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800억대죠. 그래서, 어, 요 종목들 보시면 대, 대부분 다 윈텍 같은 경우도 이제 MLCC, 어, 적층 세라믹 관련해서, 어, 천억이 안 됐던 종목들이 이제 어느덧 이 천억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컴텍 같은 경우가 이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죠. 그리고, 어,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이제 모베이스가 오늘 펄은 3배 수준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 이 종목이, 어, 강, 상이 장이 좀 강했다면 그래도 좀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종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어, 흐름상으로는 어, 뭐 13% 정도, 요 정도 상승할 흐름을 보였습니다. PBR은 0.28배, 펄은 3배 수준입니다. 요 대략적으로 어 잠정 계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47%로 좀 100%가 넘는 기업들 보면 이제 LP, LFP, 배터리 관련해서 EG, 얘가 161%, 147%, 또 ITSEN, 이런 종목이 좀 부채 비율이 다소 좀 높은, 어,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MLCC 관련해서 윈텍이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 자익을 또 호흡기 바이러스 쪽이 감염 환자가 급증한다는 얘기로 진단 키트 관련된 진매트릭스가 10% 이상의 오늘 상승률을 보였지만 실제 실적은 이제 나오지 않는 기업이죠. 단지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작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으로는 이제 신용평가, 신용정보 관련된 주였던 SCI 고려신용, 7에서 5% 정도, 이런 큰폭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바로 이 신용평가주였죠. 어, 그리고 그럼, 그럼, 어, 모베이스,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휴대폰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산업용 재봉틀, 뭐, 요런, 기계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모베이스입니다. 주력은 휴대폰 부품, 어, 보시면 요 케이스 쪽이 이제 요 주력입니다. 이 모베이스는. 어, 휴대폰 케이스, 워치 케이스, 요게 주제품이고, 또 모베이스 전자를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분은 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스마트키, 어, 카락 시, 세트, 요런 어, 이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모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차 공급 업체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의 70%를 매출을 판매 비중이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1조 3천억, 1조 1천억 원대에서 13% 증가, 영업이익 700억대로 386% 증가, 순이익 298억, 76억에서 298억으로. 289% 증가.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죠. 어, 그리고, 어, 매출액을 보시면 이제 19년부터 어, 구제도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주당 이익은 이제 좀, 어, 이 19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22년도에는 좀 개선됐죠. 실적이. 어 그리고 얘는 이제 PBR이 평균이 0.3 0.35 0.3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PBR 수준이 0.2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0.3배 수준 때까지는 어 최대 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전 고점 대였죠 4,100원대에서 한번 그 돌파 시도를 했지만 또 윗꼬리가 좀 달린.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4,000원 대에달 때마다 좀 이렇게 윗거리를 다는 모베이스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지 대를 보시면 매물대를 보시면 3500원에서 3600원 이때에 30% 가량의 이런 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만 잘 지지해 준다면 또 흐름을 좀더 상승세를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간의 어 주봉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요 4,000원대죠 여기 큰그 저항 매물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이죠. 요 4,000원 벽을 뚫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조금 더큰 어 거래량으로 여기를 뚫지 않는 한좀 힘든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이제 4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오늘 큰 폭에 이제 상승을 했죠. 어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이 좀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이 어이 실현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